이번 시간에는 구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구상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겠죠?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생활코딩이라는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실 open-tutorials.org라는 이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수업은 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와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으로 어떻게 이런 사이트를 구현 또는 구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번 시간입니다. 자 제가 처음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래밍 수업을 기획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몇번 수업을 해보니까 이게 좀 쉽지도 않고 조금 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수업이 끝나면 딱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한첫 번째 선택은 블로그였습니다. 좀 오랫동안 블로그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블로그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블로그의 정렬이 좀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이 최신 순으로 컨텐츠를 정렬해 줍니다. 즉, 어, 작성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러한 방식의 정렬 방법은 음, 뉴스나 또는 일기 이런 것처럼 한편 한편이 독립적인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게는 적합한 이 정렬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처럼 이 규모가 있어서 이 순차적으로 수업을 봐나가야 하는 선행과 후행이 존재하는 그러한 컨텐츠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직접 구현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OpenTutorials라는 오픈 튜토리얼스란, 오픈 튜토리얼스란 사이트를 처음 만들 때는 어,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래된 순으로 정렬이 된다. 즉, 수업이라는 것은 먼저 만드는 것은 사용자들이 또 학생, 학생들이 처음 봐야 되는 컨텐츠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래된 컨텐츠일수록 먼저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이런 이유로 이 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입장이 돼서 한번 자신이 직접 사이트를 구축한다라는 마음에서, 우리 수업을 찬찬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예, 제가 만든 이 크크크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름이 이상하죠? 저기 있는 저 url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